여러분 혹시 저번 주 숙제 기억나세요? 네, 네 눈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아, <웃음> 예배소서 사장일절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므로, 네, 내가 힌트 드렸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웃음> 그 안에서 같이 내가 너에게 권나오니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행하여 나아가라. 네, 뭐. 네, 저도 자세히 렸네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 여러분 시간 많습니다. 아, 제가 조금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면 오래 안에 안 끝날 수도 있어 요예배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매주 구절 구절 읽어가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소서가 다 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또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인사말이죠. 예배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주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성경은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가 그 하늘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내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신 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삶은 이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와 뜻으로 여기고 이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나를 위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주저 없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리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이런. 에, 아, 틀들이 하나 둘씩 세워져 가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기 시작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소망과 내가 바라는 꿈과 하나님의 비전같듯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굳이 충돌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아도 아 이것이 온전히 일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성숙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면에는 혹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만 합니다 그래도요 주님 제가 원하는 거, 제가 소망하는 거 이것이 크게 하나님의 뜻과 많이 안 벗어나는 정도로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 조금 하나님의 뜻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상과 하나님의 뜻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그래도,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하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업이 망하는 게 좋아요? 잘되는 게 좋아요? 대답이 없으시네. 그죠? 자녀가 안 되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아요? 저 시집장가 잘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 저인간왜 만났을까? 이런 게 좋아요 그죠? 너무 너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노후가 그래도 조금 생고생하는 것보다 조금은 윤택하게 원하고 그래도 아픈 것보단 건강한 것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누구나 할것 같아요 예수를 믿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또한 내가 원한 그런 복들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누구 하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의 삶을 좀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수많은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가 알고 있었던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평탁하고 융택한 삶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주저없이 선택하고 그 길을 꿋꿋하게 나아갔는가 여러분 특별하게 에베소서는요 AD 60에서 62년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 에, 에,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즉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2차 로마 감옥 때 옥중에 있었을 때쓴 편지예요. 보통 바울서신 중에 옥준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골로세서, 빌리뽀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를 우리가 옥준서신이라고 하는데 감옥에서 쓴 편지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결과론적으로,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그토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결과와 결론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갔던 바울의 결론적 삶은 감옥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과 해석이 있어야지만, 복음의 비밀이 풀려요. 예비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비밀이 풀린다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야? 무엇이간데 그런 것을, 그런 삶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가. 그래서 예배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예배소설의 핵심 주제는요, 예수 그토의 구원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회와 구원에 대한 이 핵심적 교리를,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 예배 소설을 썼을 때그 상황과 그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이인사말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 그 뜻과 부르심 가운데 나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이전 것은 지나갔고 완전히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시작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어떤 일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했다고 라 말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4등전 9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전 이름은 사울입니다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일 때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을 의로 여겼어요. 의로움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심취했고 핵심 멤버예요.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이 사람들은 배역자고 이방인이고 아주,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요. 그래서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리에 차서 담에세계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넣기 위해서 대제사상에게 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생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어머나 주님을 만나요. 소위 얘기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냥 대충 흘려보는 은혜가 아니라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큰 은혜 받으면 큰일 나요. 예.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하여간 그빛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가치관, 유대교적인 모든 가치관과 각과 말씀의 관점들이 온유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토의 관점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인전 9장 15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대요. 너이제부터쌩고생할 거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야. 직접 가르쳐 주신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했었던 이 인물이 갑자기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아주 까무라칠 일이죠. 회심 후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요. 그곳에 3년 동안 머물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꼴사나운 거예요. 저 인간 뭐지? 저 인간 뭐지? 그렇게 극성맞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았던 내가 실질적으로 스테반 집사를 죽인 것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몰래 바구니에 있다가 그 담에색 성에서 몰래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합니다. 그 15일 동안 그 야구보와 베드로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당시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교회에서 북쪽에, 북서쪽에, 북동쪽에 있었던 지역인데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하나께서 님 이방인을 위한 성교적, 전략적 교회로 세우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이 1차 전도여행이에요. 이 전도여행의 요약은 요약본에 보시면 볼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소수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차부터 3차까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3차 마무리와 그리고 로마행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셔야지만 오늘 예배소수를 이해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대략 9,000km를 이동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용의 총거리수를 재보니까 대략 9,000km입니다. 지금이야 자동차로 움직이면 쉬운 거리죠. 근데 9,000km요. 예 때로는 걷기도 하고, 때로는 배를 타기도 하고, 때로는 뭐 마차도 타기도 했겠죠. 9,000km, 결코 쉬운 거리 아닙니다. 결단과 사명이 있어야지만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요. 뭐였냐면 1차와 2차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그들이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세워주며 믿음으로 견고히 설수 있도록 건면과 가르침을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적 전초기지가 에베소서였어요. 에베소서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매일 에베소에 있던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어요 그것도 2년 은 동안 쉬지 않고요 다른 번도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그 지역은 아주 전도하기 전략상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동서로 연결된 다리가 넣어있었고 당시 로마에서도 가장 유명한 도시 대략 넘버 3 정도 되는 도시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략 인구가 한 25만 정도 돼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모든 문화와 모든 우상의 메카이기도 하지만 항구 도시였고 무역의 메카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에베소스를 걸쳐갑니다. 놀러오든 비즈니스를 하든 에베소스에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사전 19장에 보니까요, 사전 19장에 보니까, 20장에 보니까요, 당시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2명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바울이 침사역으로 그 예배소와 예배소 지역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큰부의 역사들이 일어납습니다. 그런데 이붕의 역사들이 잠깐 주춤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사행전 19장에 나오는데 한 소동이 나오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 은장색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요. 은으로 만든 우상을 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상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상을 팔아 자기가 먹고 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노동조합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이런 소동이 있었어요. 마침 바오는 그때 아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차이 나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이제는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밀레도에서 예루, 예배소서예배소서 장로들을 예배소서 향하여 작별 인사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이에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바울. 가면 죽습니다. 했어요. 왜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노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젠 예루살렘 본고지로 오게 되면요. 빼도박도 못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울도 너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예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니.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가면 결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가지 말란 얘기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 음성과 이런 감동을 받으니까 바울을 말린 거예요. 가지 마세요. 나 이런 감동 받았어요. 아니, 그래서 이런 마음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가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듣습니다. 아,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3차 종동행을 마무리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했던 고백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도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센 고생할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성교보고를 해요. 당시 교부였던 야고보에게 성교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사동장 도 21장이에요. 근데 당시 바울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있었어요. 무슨 소문이냐.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건데 당시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어요. 바울의 가르침이 뭐였냐면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구원의 여부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오해했냐 하면, 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과 관습까지도 폐하려 하는구나, 모세 율법을 폐하려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받았던 오해와 동일한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해라는 것을 당시 야고보와 장로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해들을 불신시키기 위해서 잠재우기 위해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하나하나 제안을 합니다 바울 오셔서 결례를 행하는 게 어때요? 여기서 말하는 결례는 뭐냐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여전히 유대인의 법과 정통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결례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제안했냐면 야고보가 야거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네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성도가 나시린 서약을 했어요. 나시린 서약 할렐루야 교회도 나시린 있는데 나시린은 뭐냐면 내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봄낸 성전을 지키고 봉사하기 위하여 내위인같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을 나시린이라고 말해요 당시 네명이 나시린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에 따라서 머리를 밀고 그 머리털을 태우고 화목재물을 드림으로써 나신인을 서약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이 화목재물에 드릴 이 비용을 바울이 지불하도록 했어요. 즉, 바울이 이것을 참여함으로써 아, 바울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관습과 정통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건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행해요. 이런 소동들이 이런 불신들이 잠재우는것 같은데 그때 그때 바울에게 거짓 고소가 들어옵니다. 어떤 고소냐면요. 예배소에서 같이 왔었던 이방인 드로비모 이 사람을 데리고 바울이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라 누가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성전으로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은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신성 모독, 거룩을 침해하고 이것은 가장 주역한, 아주 심각한 죄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고발이 온 거예요. 야고보도 장로도 이거 거짓말인 거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발이 너무 심한 거예요. 심하다 보니까 결국 예루살렘 감옥에 이틀에서 삶이 갇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나 로마 시민권이야. 너네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할수 없어. 그래서 당시 노마의 총덕이었던 가이샤라 지방으로 압송돼요. 자 예루살렘에서 가이샤까지는 대략 100km입니다. 성인을 5일 정도 거리로 압송이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동안 또 감옥생활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샤라로 가는 동안에 40명이 결단해요. 오늘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는 암살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가이샤라에서 2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합니다 자, 2년 동안에 누구에게 신문을 받느냐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베릭스, 베레스, 아그리빠 왕 이런 인물들을 한 번씩은 들어봤어요 조금만 성경 공부하면 아는 인물들이에요 이세 명을 통해서 재판과 신문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죄가 없어요 2년 동안 아무리 신문해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세 명은 바울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야 야, 너 죄도 없는데 여기 왜 있냐 좀 가라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떤 짓을 했느냐 바울도 가만히 있으면 풀려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로마. 나 로마 시민권이니까 로마로 가서 로마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센 고생을 지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2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합니다. 그때 쓴 책이 에베소서예요. 이해 되세요? 자,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많은 정보가 오갔으니까 여러분 지금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대략 1차, 2차, 3차 정도 여행을 다 합치면 대략 9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2, 3일 정도 감옥이 있었고 그리고 가이샤라에서 2년 동안 감옥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때 쓴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결과가 옥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갔는데 여러분의 삶의 결말이 옥살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간단한 것들이에요 바울이 옥살이만 했나요? 옥살이만 했어요? 아니죠 모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6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과 11장이에요 원래 바울은요 생색내는 걸잘안 해요 고난과 어려움 있어도 그냥 아, 주의 뜻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일상이지 야나 이렇게 아파 나 이렇게 고난받았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가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가 자꾸 훼손되니까 그의 진정성을 부득이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 때문에 당했던 그런 연약함들을 공개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6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과가갇과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제가 이 단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말 성경으로 좀 봤어요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힌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한가 배고픈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야 함께 일하자 함께 동역하자 추천하자라고 할때 좋은 걸 얘기해요. 고생할 걸 얘기해요 이 질문이 어렵나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너 이거 한번 뭐 사줄게 가장 가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사주면 또 사줘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데 둘 중에 선택하잖아요 혼나? 사줄게 혼나는 결국 관계가 깨지고 사줄게도 관계가 깨져요 근데 당장 입을 막기 위해서는 사줄게가 더 효과적이에요 그죠? 저는 뉴스 사역하면서 얻었던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한번 떡볶이가 훨씬 낫다 확실히 뭔가 좋은 걸 얘기하고 설득하는 게 맞는데 좀 바울의 표현을 보세요 궁핍과 환란과 곤란과 매마증과 감옥.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을 당신을 추천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걸 어떻게 추천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해요. 자, 고린도서 6장은 요약본이고요 11장 볼게요. 11장. 11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좀 긴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 0에서 하나 감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호를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일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해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 식도 날마다 내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죽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거 요약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어떤 고난이 있어요?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대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몇번 맞았다고 말합니까? 다섯 번 맞았대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보통 40대가 넘어가면 사람이 죽었대요. 지금 무슨 얘기냐? 죽지 않을 만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붙어 있어서 거의 반 죽어가도 이상할 것 없는 정도로 팬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형벌이었는데요 매를 맞아 죽으면 살인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죽지 않금만큼 떼는 것도 기술이었어요 근데 그걸 몇번 맞았다고요? 다섯 번이요 왜 맞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갔기 때문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 때문에 매 맞았어요 다섯 번이나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체 누가 있죠? 두 번째 태장을 맞았대요 태장을 세 번이나 맞았대요 여러분 이건요 로마의 시민권자들에겐 금지된 법이에요 어떤 거냐 채찍 끝에 납덩어리를 달아서 때리는 거예요 태장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채찍 끝에 남덩어리를 달아서 때리는 게 퇴장이라고요. 칠때 머리 맞으면 두 개가 깨지는 겁니다. 이거 맞았을 때 어디 하나 부러지지 않은 데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몇대 맞았다고요? 세번 맞았대요. 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인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복음에 저해됐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밝히지 않고 퇴장을 맞은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에 맞았다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1 4장에 나와요. 14장 19절에요. 바울이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얘 죽었구나 하고 성 밖으로 버려요. 버립니다. 그런데 주점주점 일어나서 자신이 돌 맞은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복음 증거였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미친 사람 같지 않습니까? 미쳤어요. 또 뭐라고 하니까 세 번이나 배가 파손되었다. 여러분 혹시 배 타다가 배가 침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거든요. 아직. 한번 있어요. 카누 타다가 뒤집히죠. 그때도 막 죽기 살기로 아우 난 죽겠다고. 구명조끼 입었는데도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세 번이나 파손됐대요. 한 번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충격이에요. 일주야, 일주야는 24시간을 의미합니다. 24시간 동안 깊은 바다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배가 파손돼가지고 물속에그 바다든 강이든 24시간 동안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사람이 물에 오래 있으면 불어요, 그죠? 개구리처럼 한 시간 있기도 버겁습니다. 그 물이 찬지 뜨거운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바닷물이 라면 최악이었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했을지도 몰라요 24시간 동안 해요.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배고픔과 헐벗음과 군주림과 목마름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내가 눌리는 것은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래요 하, 우리 바울 목사님, 교회에 대한 스트레스 엄청 많았어요. 10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결과가 이거라고요. 애쓰고 헌신하고 목숨 다 바친 결과가 이거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협박과 거짓 고소로 옥살이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옥중에 있을 때 바울이 들었던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눈물로 세웠던 교회들에서 네가 사도냐? 네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여전히 교회를 싸우고 여전히 음란하고 우상을 섬배하고 무너져가는 조식이그안 좋은 소식만 들려와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대체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분노미지 않았을까요? 나의 애쓴과 내 삶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라고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제가요. 바울이 겪었던 일 중에 하나라도 겪었으면 좀 도망갔을 것 같아요. 진짜요.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요. 바울처럼 센 고생 안 사는 인물이 없어요. 보면 볼수록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편지의 첫 번째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하 라고 시작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쓴다면, 무슨 말부터 할것 같아요? 야, 야, 너희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내가 애쓰고 애쓰고 애고 애쓴 거 모르니? 좀 정신 좀 차려라. 혹은, 야, 나 지금 너무 뭐가 필요해? 좀 보내줘! 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바울도 필요한 거 있었죠. 바울도요. 원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바라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평지의 내용이 이상해요.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예배서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 동일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요 우리 보통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바람, 내가 원하는 비전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인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과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시죠? 능력이 있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능력이 있어요. 차고 넘치는데도안 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의 제자였어요. 당시 여기서 오늘날 얘기하면 가장 지성인 가장 좋은 학문의 제자였어요. 로마의 시민권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계급 자체 신분이 달라요. 네베루가 다른 사람입니다. 명예, 총망, 장래가 유망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 한가따락 할수 있었어요. 예수 선택 안 하면 사는 길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또 중간쯤 생각해봐요. 중간에 사역하다가 모진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야내 고만 성교하려는다. 야 몸이 좀피거나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얘기해도 그 누구도 아, 바울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가 고생하고 애쓰고 죽을 거비를 수천만 넘겼다는 거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종교의 순회부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 고만 둘래. 나 고만할래 라고 얘기해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바울 스스로에게는 질문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뜻이 이겁니까? 주님? 저는 왜 맨날 이렇게 수치와 모욕과 고소만 당해야 되죠? 나는 맨날 왜 이렇게 억울한 일만 당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고요 하나님 이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는 수많은 기도와 질문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궁금증 있지 않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겪는 것 같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다치는 것 같고 난 진짜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다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그런 질문이 없었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보다 자신의 상황보다 자신의 문제보다 자신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시작입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울이 겪었던 수많은 질문과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시작과 끝과 답이 하나님 뜻에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답을 아는 삶. 시작과 끝을 아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답은 우리 주 예수 스터였어요 그의 모든 해답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건의와 가지고 있는 힘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어도 손해보는 일을 선택하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충격적인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2008년인가 2009년이었을 거예요. 예전에 그 온드리 교회에서 이상준 목사님이 계실 때 러브소라탄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플레이스 큰 데에서 교인들다 모여 가지고 집회했었는데 그때 초청 게스트 그 스피커 중에 하나가 김여우사 목사님이에요. 김여우사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단한 구절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상처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온대요, 자기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교회 성도든 교회 상처받은데 그 상처의 대부분이 목사님들 때문에 혹은 단일 목사님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하여 자기를 찾아온대요 그럼 그때마다 목사님이 늘 하는 행동이 있냐, 뭐냐면 먼저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한대요 목사님 잘못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하신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런 종 되기 게 힘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가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주의종 때문에 상처받으면 제가 먼저 사과고, 무릎 꿇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그렇게 안한적 없어요. 신기하게 저한테 꼭 그런 분들 오세요. 목사님, 교회 때문에 상처받목요 특히, 교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지만,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라고 나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한동안인지 아세요? 저안 그래도 돼요 아우 같이 맞장구 치고 아유 그 목사 그 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과를 통해서 그 영혼이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이 예수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 사과가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과 내 무릎이 뭐가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 중에서 내 권위를 내세울 수 있지만 포기하고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토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묵문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토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 진리를 마주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기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길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강구하십시오 세상은요 하나님 외의 것을 행복이라 말하고 하나님 외의 것을 기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답은 예수 글터시고 모든 답은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예수를 벗어나면 기쁨과 소망은 없어요. 죽음뿐입니다. 허무한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길 예수부터축하드리 부탁드립니다.